자 <웃음> 23년 3월 물리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음, 어려웠다고들 다들 뭐 얘기는 하는데 뭐 선생님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다라는 느낌은 잘 받지는 못했어 좀까다로 생각할 법한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작년 수능 문제랑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뭐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 근데 항상 3월 모의고사라는 게 그렇잖아 지금 시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보면서 당장 눈앞에 닫힌 내신 준비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막상 우리가 과탐이 선택과목이라고 하는게 선택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야 선생님 현장에서 니들 2학년 때부터 내신 대비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택과목을 2학년 초부터 결정해가지고 꾸준히 가는 녀석들 거의 본 적이 없어. 대부분은 좀 빠르면 2학기 때 그리고 겨울 학기 틀어서면 그때서야 이제 선택과목을 결정하고 공부를 하잖아. 전체 한번 개념학습하고 막 이럴 때라서 아마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음, 위로 아닌 위로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너무 크게 의미를 주지 말고. 어, 한번 선택한 거, 본인 이 선택한 거 책임져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알겠지? 자, 1번부터 볼 건데 우리 빠를 그지역적인 거, 그냥 간단한 개념들은 빨리빨리 스킵하고 넘어갈게 자, 1번 어, 우리가 물질의 파동성,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골라봐라 자, 그러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운동량 음,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 자,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의 성질을 대표하는 거고, 입자의 성질을 대표하는 거고, 이 파장이라고 하는 요소는 파동의 성질을 대표하는 요소인 거지. 그치? 음, 그래서 파동성, 어떤 물질들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 운동량은 그냥 입자잖아, 입자. 파동이 아니라. 그치? 광전효과는 빛친 파동으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 광전효과만큼은 파동으로 이해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지. 그치? 빛을 입자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광전효과 자체가 설명이 안 됐던 거야. 즉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광전효과 실험이었다. 뭐기억 유연이 틀렸으면 답은 D급밖에 없겠네데 그치? 전자는 분명히 난 알갱이 입자로 알고 있지. 그치? 입자가 맞잖아. 질량을 가진 입자인데 이 전자가 맞지? 모처럼 파동처럼 물질파를 형성을 하지. 그치?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전자현미경이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D급만 될 거다. 자, 전자기파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지. 그래서 위조지폐 간별, 뭐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실 보기 볼 것도 없지. 위조지폐 간별할 때 우리가 형광반응 이용하는 게 뭐야? 자외선이지? 그렇지 자외선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자외선몇 번이야? 음,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어, 뭐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도 이용을 하고, 뭐 적외선은 리모컨에 이용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간단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안 봐도 될 정도로. 알겠지? 자, 간섭과 관련된 얘기네 뭐 자동차의 배기관은 소음을 줄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 뭐 소리 우다다 나면 안 좋잖아 그치? 그래서 그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꺾인 부분에서 소리가 즉 나오다가 하나는 그냥 직진하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 나오게 돼 바로 여기서 경로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경로차가 해당 지점, B 지점에서 무슨 간섭을 일으켜야 돼? 소음을 없애는 거잖아 소리를 줄여야 돼 그러려면 상쇄 간섭을 일으켜야 될 거야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 상쇄 간섭은 어떻게 중첩돼야 돼? 자, 요런 나의 모습과 요런 너의 모습이 중첩될 때, 즉 나의 마루와 너의 골이 중첩될 때, 그치? 서로 반대 위상,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서로 반대 위상으로 중첩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요렇게 반대로 중첩되는, 그치? 자, 그러면 두 소리가 어떤 위상으로 중첩되면서 반대 위상으로 중첩되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진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자, 같은이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고. 음, 상쇄 간섭이 일어날 때 파동의 진폭이 작아지고. 그렇지? 진폭이 작아지잖아. 이런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상쇄 간섭이라고 했던 거야. 자, 소리의 진동수는 음, 진동수 때려 주게도 불변이라 했지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어, 정답은 니음 만될 거다. 자, 도체와 반도체, 에너지띠 구조를 묻는 문제지, 지금 보면은 전기전도도를 봤을 때, 전기전도도는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느냐. 그 정도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기전도도가 높은 물질이 바로 도체가 될 거고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전기전도도가 낮은 물질이 반도체가 되겠지. 딱 봤더니 어, 얘가 전기전도도가 크네. 그리고 얘가 뭐야? Y가 바로 도체가 될 거고 X는 반도체가 되겠지. 용의자는 반도체 또는 도, 도체라고 얘기해줬으니까 그럼 이 반도체와 도체 에너지티 구조를 옳게 나타낸 걸고르란얘긴데 반도체는 에너지티 구조가 어떻게 돼있다 그랬어. 띠 틈의 간격이 좁은 편이고 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채워져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채워져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성,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누구보다는 절연체보다는 좀 쉽게 전도띠로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에너지 띠를 구조를 갖는 게 바로 반도체였지. 그에 반해서 자, 이렇게 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과 띠하고 전도 띠가 일부 중첩된 형태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서술할 때는 뭐라고, 원자과 띠의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 도체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모습을 갖는 그림을 찾으면 되겠네. 음, 1번밖에 없네. 그치? 1번이 정답이 될 거다. 자, 자성체에 자 관련된 실험이래 근데 이 자성체가 용의자가 음, 음, 하나는 강자성이고 하나는 반자성이래 하나는 강자성체고 다른 하나는 반자성체다 자 지금 애초에 세팅 자체를 이 막대를 이 강자성 또는 반자성 물질 자체를 동서방향으로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실에 가만히 고정되게 매달아 놓고 그치? 그 다음에, 네오디늄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우리가 관찰하는 거야. 근데 먼저, 자, 이게 동서방향으로 났는데 밑에 나침반하고, 이 나침반을 났다는 건 지구 자기장하고의 효과를 같이 보겠다는 얘기지. 그치? 자, 지구 자기장은, 자, 이게 N극, 이쪽에 S극일 테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야. 근데 벌써 이 그림만 봐도, 얘를 동서방향으로 놨는데 지구 자기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그냥 요대로 있잖아. 반대로 B를 보면 원래는 동서방향으로 났어 그렇지? 이렇게 매달아 놨었는데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바뀐 거지. 이건 무슨 뜻이야? 바로 이 물질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됐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즉 이렇게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질은 강자성 또는 상자성인데 용의자는 강자성이라고 했으니까 요 B가 바로 강자성체가 될 거다. 그러면 자동으로 A는 반자성물질, 반자성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오른 거 골라봐라. 음, 여기 뭐 자석으로 끌려온다. 그렇지? 강자성은 인력을 주고받잖아. 그래서 나에서 A는 지구자 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다. 자 A는 반자성물질이야. 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지 않지. 자석으로부터 밀려난다. 그렇지. 반자석 물질은 외부 자기장을 강하게 밀어내는 성질이 있잖아. 그래서 아주 강한 네오디늄 자석을 접근시켰을 때 어때 반발해서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그랬어. 예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간단하게 하나 소개한 적이 있었지. 대표적인 반자석 물질 뭐야? 물. 그렇지.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야채 중에 하나가 오이거든. 오이를 실에다가 매달아서 가만히 매달아 놓고 네오디늄 자석, 자석 좀큰거 구해가지고 가까이 접근시키면 오이가 밀려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다 이게 반자석 물질의 특징이야 그래서 밀려난다는 적절한 표현이 되겠지 자, 비는 강한 전자석을 만드는 우리 강자성체 어디에 이용해? 강자성체 어디에 이용해? 강한 자석을 만드는 데 쓰겠지 그치? 그중에서도 전자석이라는 건 이렇게 코일 형태의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이렇게 강자성 물질을 이렇게 안에다가 봉처럼, 심처럼 박아 놓으면 이게 없어도 솔로이노이드,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어? 주변에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일종의 막대자석처럼 자석으로 변하지, 그치? 근데 그 안에다가 강자성 물질을 집어넣으면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얘도 자기화가 일어나면서 즉 의도치 않게 더 강한 자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넣는 행위 자체가 의도적으로 더 강력한 자석을 얻기 위함이긴 한데, 이 강자성 물질이 전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면서 얘도 또 하나의 자석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만 흐를 때에 비해서 얘랑 같이 있을 때더 강한 자석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전자석이라 부른다고 했었어. 그래서 전자석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다. 되겠지? 그서 니은하고 지금만 정답이 될 거다. 그러면. 음 그치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핵반응식 우리 핵반응식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뭐가 보존된다 반응 전후에 전하량과 뭐 질량수의 합은 보존된다 전하량과 질량수는 보존이 된다 핵반응이라는 건 핵융합과 핵분열이잖아 합치기와 쪼개기 그치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 반드시 반응전 질량이 반응후 질량보다는 크다 즉 질량의 결손이 발생한다. 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근데이 질량은 사라진 게 아니라 뭐의 형태로?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된 거다. 음. 그래서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느 반응에서 질량이 더 크게 줄었는지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 대소관계를. 자 어쨌든 두 가지 핵반응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건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이지, 그렇지? 자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나뉘는 핵분열 반응이고 나와 같은 경우는 어 수소하고 Y라는 걸 합쳐서 헬륨, 그치? 음, 얘는 뭐야? 요거 먼저 맞춰보면 자 전화량 보존돼야 되니까 1, 반응 전에 1, Y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반응 후에는 헬륨이 2 그리고 여기 중성자 하나 나왔는데 중성자의 전화량은 0이잖아 즉 전화량의 합이 얼마 돼야 돼? 2 돼야 되겠지? 그럼 이 Y 입자의 전화량은 1짜리일 거야, 그치? 원자본 1짜리 수소란 얘기야 자 질량수 보존 돼야 되니까 반응 후에 5 됐네. 그럼 반응 전에도 5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 3짜리. 아, 이 자식 3중수소였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지. 그치? 얘는 가벼운 원소를 뭉쳐서 무거운 원소로 바꾸는 핵융합이라고 할수 있겠지. 나는 핵융합반응이다. 자, 그래서 옳은 거 한번 골라봐요. 어, 이것도 한번 에서지 찾아보자. 음 반응 전에 전화량의 합이 얼마야? 92. 그럼 반응 후에도 92가 돼야 되는데 뭐 얘는 중성자니까 전화량 없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38에... 더해서 92 돼야 되니까 92에서 38을 빼주면 되겠다. 그치? 92에서 38을 빼면 얼마니? 어, 92에서 38을 빼면은 54 되겠다. 그치? 54 되겠네. 자, 그래서 X의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번호는 얼마이다? 54짜리다. 뭐, 1번부터 옳은 설명이네. 1번 옳은 설명. 자, 질량수는 Y가 이 중수수와 같다라고 했는데, Y는 뭐야? 3중수수잖아. 질량수가 다르지. 나는 핵분열 반응이다. 나는 핵융합 반응이지. 오, 틀린 설명. 자, 우라늄의 중성자의 개수는 233개다. 아니죠.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 거에서 원자번호, 네 전화량에 해당하는 원자번호를 빼준 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중성자수지.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수의 합이잖아. 그렇지? 자, 결손질량은 나에서가 가에서 보다 크다. 뭘 비교하면 돼? 에너지 비교하면 돼.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쪽이 더 크잖아. 그럼 결손질량도가 쪽이 더큰 거다. 그렇죠? 나가 큰게 아니라 가가 큰 거야 음. 1번이 옳은 설명이지 자, 7번 봅시다 아, 이기 오타 있다, 오타 어, T0일 때, T0일 때 음. 음. 물체의 위치는 같고 운동 방향 서로 반대다 자, 직선상에서 운동한 질량이 5kg짜리 이런 거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좋다 그랬지? 질량 5kg짜리가 있어 어, 얘가 처음에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의 속력으로? 6m p e s 로 움직이고 있었어 이렇게 자, 근데 쭉 운동해서 T0일 때 물체의 위치는 같고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지금 보면 은 속력이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2초인 순간에 다시 속력이 증가해. 그렇지? 이거 언뜻 잘못 보면 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중요한 단서 조건이 있지. T0, 이 순간에 물체의 위치는 처음 위치와 같다. 즉 얘는 직선상에서 무슨 운동을 한 거야? 왕복 운동을 한 거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해서 T0초일 때 T0인 순간에 이렇게 처음 출발한 위치를 지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음. 2초인 순간에 운동방향을 반대로 바꾼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속도 그래프로 그려주겠으면 아마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됐을 거야. 속도의 보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운동방향이 반대로 바뀜을 의미하잖아. 그치?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지 않고 그냥 속력, 빠르기만 나타나는 속력 그래프를 그려준 거야. 여기서 찾으란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운동방향 서로 반대인데, 자, T0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일단 T제도를 찾아야 뭘 구할 수 있어? 평균 힘 결국 평균 힘을 구하려면 은이 물체의 무엇을 통해서? 운동량의 변화량,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곱이잖아 그렇지? 얘가 어떤 힘을 얼마의 시간 동안 받아서 이러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지 이때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그래서 어떻게? 전체 충격량을 무엇으로 나누면 돼? 시간으로 나누면 되지? 요걸 힘을 받은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 음. 즉 운동량의 변화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다. 운동 과정에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다. 즉 pt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t0라는 시간을 알아야 뭐를 할수 있어? 전체 운동량의 변화를 통해서 힘을 계산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중요한 조건이 있잖아. 위치가 같다. 그렇지? 어, 그러면,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요게 앞으로 달린 거리인데,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민 넓이가 이동 거리지. 자, 얼마 간 거야? 앞으로 6m 갔네. 그치? 이 거리가 6m란 얘기야. 그럼 돌아온 거리도 얼마여야 돼? 6m여야 돼. 같은 위치에 있으려면.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되면 되는 거야? 똑같이 6m 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높이비가 3대2잖아. 그치? 그러면 밑변의 비는 2대3이 돼야 될 테니까, 이 t 0는몇 초? 5초, 그치? 그럼 다 구했네. 5초 동안의 뭐에? 운동량의 변화를 통해서 나는 평균임을 구할 거야. 자, 운동량의 변화 보자.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잡을게, 오른쪽을.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 플러스 30. 자, 그리고 5초인 순간에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운동방향 반대로.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4 m p s 그렇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 5초인 순간 의 운동량은 얼마? 마이너스 20. 요거주의하라 그랬어, 항상.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는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니까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30. 그렇지? 전체의 힘을 받은 시간은 몇 초? 5초.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0뉴 크기 물어봤으니까 그냥 얼마? 평균 힘의 크기는 1 0뉴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될 거야. 자, 8번. <웃음> 파동. 파동 관련 된 문제지. 어, 얘는 어떤 t 제로 인순간에 x축과 나란하게 매질에 래서 어, 파동의 전파. 이에서 이쪽으로 파동은 진행하고 있어. 자, 요렇게 진행하는 파동인데 여기가 매질의 경계면인가 봐. 경계면. 서로 다른 종류의 매질, 즉 물리적 성질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파동의 전파 속도에 변화가 생기지. 우린 그걸 불절이라고도 해. 자, 이렇게 속력이 변했네. 그치? 변화함을 파장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수 있어. 파동의 속력의 변화는 뭘 통해서? 파장으로 통해서도 알수 있고 각도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 그치? 음, 각도가 큰 쪽이 어떻다 그랬어. 각도가 큰 쪽이 빠른 쪽이라고 그랬어. 무조건, 입사각이 됐건, 굴절각이 됐건, 각도가 큰 쪽이 빠른 매질이야. 우리는 파장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 각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또 만약에 뒤에 보겠지만, 굴절률이라는 정보가 나오면, 굴절률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거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지금 이건 뭐그 문제는 아니고, 파동의 일반적인 진행과 관련된 문제이지. 자, 파장이 짧아졌어. 원래 파장이 얼마였니? 자, 첫 번째 그래프 가에서는 X값, 항상 물리량 체크. 여기가 거리, 위치값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이 파동의 파장값이다. 그래서 매질 1 영역에서의 파장은 몇 센치? 한번 진동하는데 파동이 나아간 거리 얼마? 4cm. 자, 매질 2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파장이 짧아졌네. 얼마로? 2cm로 짧아졌음을 알수 있지. 자, 그래프 나는 뭘 알려주는 거야? 그래프 나는 자 시간값을 준 거지. 즉,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뭐라 불러? 주기. 주기가 몇 초라는 거야? 2초라는 거야. 앞서 얘기했지만 파동이 전파하는 과정에서 때려주겨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주기, 그치 주기 진동수는 불변이야. 요건 안 변한다. 자,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매질 1에서 자 파동의 전파 속도는 뭐 주기 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주기가 2초고 파장이 4cm니까 1번 매질 속에서의 이 파동의 전파 속도는 얼마 되는 거야? 2cm/sec가 될 거고. 매질 1에서는 파장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1cm p s 로 속도가 줄었음을 알수 있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X. X의 위치가 여기, 요 점. 바로 요 점이야. 매질이 한 점인 10. 요 지점에서의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한번 옳게 나타내는 걸 고르라는 얘기야. 그럼 저 10인 지점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자, 여기가 X는 10인 지점이래. 요 점에서. 현재 파동이 어디 와 있어? 요 8cm 지점까지 와 있지. 그치? 어, 매질 1 영역에서 8cm 지점까지, 여기가 8cm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딱 있는 거야, 파동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걸쳐 있는 거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그치? 자, 여기까지 오는데 몇초 걸려? 여기가 8cm, 10cm면 2cm. 아직 더 남았지? 그러면 매질 1에서, 매질 2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도는 1cm per sec니까 1초에 1cm씩 이동을 할 거야. 따라서 요 10cm 지점까지 오려면 총몇초 걸려? 2초가 걸릴 거야. 즉, 2초 때까지는 어때야 돼? 이게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니까 2초 때까지는 파형의 변화가 없어야 돼. 즉 매질은 진동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음. 이렇게 2초 때까지는 이렇게 파동이 전파되고 있지 않아야 돼. 그치? 자, 그다음의 자그 모습은 어때야 돼? 주기는 똑같이 2초. 지금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난다.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주기는 똑같이 2초를 유지해야 되겠지. 주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주기가 몇초 돼야 되니까? 4초 떨어져야 되겠지?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파동을 고르면 돼 그러면... 음... 그렇지, 4번밖에 없겠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될 거야, 알겠지? 자, 9번 봅시다, 보호모형에서 올라가는 건 낮은 준위에서 높은 준위 가는 건 에너지 흡수해서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거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떨어지는 거지 자, 이 관계에서 에너지 관계는 어떻게 돼? 음, 차이만큼 흡수, 차이만큼 방출하는데 각 과정에서 전자전이 과정에서 전자 광자가 방출하는 빛 또는 광자가 흡수하는 빛그빛 그 빛,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어? 이렇게 정의되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나는 요걸 알수 있는 거지. 각각의 진동수 광자의 진동수 f a, f b, f c라고 했을 때요 f c라고 하는 값의 크기는 뭐는 f a와 요것과 뭐 요거의 합이다. 요 간격 하나하나가 다 뭐야?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렇이 에너지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관계는 하나, 바로 눈에 보이지. 자, 오른 거 골라보면 A에서 B씩 흡수된다. 어, 전자가 낮은 준위에서 높은 준위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 흡수하고,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 방출하지. 얼만큼? 차이만큼. 자, FC는 FB-FA가 아니라 어때야 돼? 두 개를 합한 값이어야 되겠죠. 전자가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거리제곱에 반비례해서 커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전화들이 뛰고 있는 전화량의 고배는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핵 가까이 있는 전자일수록 강한 전기적인 속박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4층에 있는 전자, 일 때가 3층에 있는 전자 보다 크다가 아니라 3층 전자가 4층 전자보다 커야지. 그렇지? 그래서 틀린 설명, 기억만 옳은 설명이 될 거야. 그러면 어, 1번만 옳은 설명이 돼.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10번 보자. 이거 힘의 관계, 힘의 평형 문제 물어보는 거지. 어, 이 저울이 저울이 측정하는 건 뭐야? 음, 무언가가 저울을 자신을 누르는 힘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내아를 누르는 힘이 얼마야? 라고 보여주는 게 저울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야. 빈 상자의 측정값이 2N이라는 건 상자가 저울을 누르는 힘. 상자가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2N이라서 얘는 2N으로 표기를 했던 거야. 그치? 그 안에 상자 안에 물건을 하나 집어넣었어. 여기 뭐 드론이잖아. 드론을 딱 집어넣었어. 그러면 드론의 무게에 해당하는 중력이 작용해서 추가해서 상자가 누르는 힘에 플러스해서 이 드론의 무게만큼의 힘으로 또더 누르겠지. 그래서 그 측정값이 얼마? 8뉴턴. 상자가 누르는 힘이 2뉴턴이고 어, 결과적으로는 상자가 누르는 힘은 총 8뉴턴이 되는 거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위에서 드론이 상자를 6뉴턴을 눌러주기 때문이야. 무게만큼의 힘으로. 그치? 그래서 상자는 총 저울을 얼마로? 8뉴턴을 눌러주는 거지. 자 이제 드론을 띄워놨어. 근데 언뜻 보면 야, 이 드론이 떠있다고 해서 드론이 직접적으로 뭐를 저울을 누르지 못하니까 어 저울의 측정값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자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 공기가 채워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상자 안에 공기와 상자가 다초탈 누르는 힘이 2N이었던 거야. 그러면 드론이 떠 있음으로 인해서. 자, 드론이 떠 있다는 건 지금 정지 상태일거 어떻게 돼야 돼? 분명히 얘는 뭘 받고 있어?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지. 근데 공중에 떠서 가만히 있잖아. 어떤 힘이 있는 거야? 공기가 떠받치는 힘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공기가 드론을 떠받치면 은 무슨 힘이 있어야 돼? 드론이 공기를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 드론이 공기를 누르는 힘이 얼마라는 거야? 6N. 상자의 무게, 상자한 공기의 무게가 2N이었고 떠 있는 드론이 떠 있는 드론 공기를 누르는 힘 6N이 추가되면서 또 8N 됐던 거지. 그렇지? 그럼 나에서 보기 보자. 나에서 저울이 상자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이다? 당연히 8N 돼야 되겠지? 자, 다에서 공기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과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이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근데 항상 작방 관계는 A가 B를, B가 A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야. 근데 읽어보면 공기가 드론에, 누구에게 작용해? 드론에. 그지 그리고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 중력은 또 누구에게 작용하는 거야? 여기 대놓고 설명해줘요.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이잖아. 이것도 드론이 받는 힘이야. 그렇지이 힘들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가 아니라 어때? 하나의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평형 관계의 힘이겠지. 그럼 읽으면서 니들이 바로 탁 틀렸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러면 공기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뭐야? 드론이 공기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따라서 니는 틀린 설명. 자, 상자 안에 공기가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에서가,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어때? 어, 용류만큼더큰 거지. 그래서 8턴으로 측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고, 지금만 옳은 설명이 될 거다. 그러면, 어,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열역학 열기관과 관련된 문제지. 그치? 이게 문제가 좀 길어서 선생님이 좀 잘랐어. 한, 화면에 담다 답, 답, 답, 보니까. 자,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나가가 보다 일단 크긴 한데, 지금 서로 다른 열기관이요.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 기체야. 각각의 열역학 과정을 거쳐. 자, 열역학에서는 자, 요거, 연력학자 1법칙이라고 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리고 부피와 압력의 고분, 절대온도에 비리한다는 거. 어, 요걸 세트로, 세트로 같이 묶어서 봐야지 전체 변화가 눈에 들어온다 그랬어. 물론, 익숙해지면 안, 아니야, 그래도 써야 돼. 선생님은 쓰는 걸 추천을 해. 익숙해지더라도 자꾸자꾸. 선생님 항상 그렇잖아. 머릿속으로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을 텐데요. 빠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고 보는 걸 추천한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열기관과 관련된 문제니까 열기관의 효율이라는 게 있지.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하는 건 어때? 내가 공급한 에너지. 그치? 한 일. 요 비율을 우리가 열효율이라고 얘기하지 음, 그래서 요거 열기관의 열효율과 그다음에 열역학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열기관이야 같은 양의 이상기체가 들어있어 자한번 순환한 동안 한 일은 이쪽이 더 크다고 라 했어 그러면 먼저 가에서 ab 과정을 볼게 이런 걸 무슨 과정이라고 불러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지 아 요거를 하나 더 하자. 어, 희들 이제 알고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요 변화를 우리가 다뤄야 되잖아. 그러면 연력학1법칙이라는게 크게 보면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는 법칙인데 어떤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은 뭐랑 같아야 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하거나 받은 일의 양의 합과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지. 이때 기체가 하는 일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니?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어. 그럼 팽창했다는 뜻인데 우린 이거를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부피가 줄어드는 변화는 마이너스 값이 될 텐데 이때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 자, 그리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뭐만 고려하면 된다고? 절대 온도만 고려하면 돼. 어, 실제로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기체 분자 수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는 물리 원에서 다루는 연력학 과정에선 전부 어떤 것만 일정량의 기체만 다루기로 돼 있잖아. 같은 양의 기체.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양쪽 열기관에 사용하는 이상 기체 양이 같다라는 조건이 붙은 거야. 자, 그리고 이 온도 변화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가 내려가면 내부 에너지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 자, 가에서 볼게. 먼저 가부터 볼게. A에서 B로 가는 과정부터 해석해보자. 항상 머릿속에 이거, 그리고 쓰고 나서 봐야 돼.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이쪽에다 적을게. 가에서 A에서 B로 가는 연역학 과정이야.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Q는 델타 U, 플러스 W 먼저 적고. 그치? 항상 머릿속에 P, V는 T, 이것도 같이 세트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온도 변화, 부피 변화, 압력 변화,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거죠. 이렇게 쓰자. 자,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부피가 늘었어. 부피가 늘었으니까 일을 어떻게 한 거야? 한 거야. 이건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근데 자세히 보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모 올라가, 온도도 같이 올라가 세트로. 따라서 온도가 올라갔으니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 거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한 1의 양만큼의 열을 외부로부터 얻어야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뭐다?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자 지금 보면 가와 나에서 두 열기관의 V1, V2 부피 변화 동일하지. 압력 똑같이 p 지로 일정을 유지시켰으니까 이 열기관에서도 흡수한 열의 양은 어때? 가하고 같은 거야. 즉, 가나 열기관에 똑같은 양의 열이 공급이 된 거야. 물론, 다른 과정에서 또 빠져나거나 추가로 들어온 게 있는지는 또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자, 나. 나 과정을 보자. 어, 나 과정이 아니라 가에서 B에서 C로 가는 거죠. 자, BC의 열력학 과정은 똑같잖아. 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다시 적을게. Q는 델타 U 플러스 W 적고. 연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보는 거야? 어, 부피가 일정하네? 그치?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줄어드는 변화야. 우리가 등적 변화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 이를. 그치? 자, 그럼 내부에너지면 어떻게 일어날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줄었다면 어, 온도도 같이 내려가야 돼. 그치? 그래서 온도가 내려갔다면 내부에너지 감소했을 거야. 그러면 감소한 내부에너지만큼을 외부로 열을 방출했겠네? 따라서 여기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B는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근데 여기는 같이 보면 어차피 똑같은 과정인데 이건 B에서 D로 가는 거죠. 똑같죠? 동일한 과정이야. B에서 D로 가는 과정, 얘도 마찬가지로 자.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일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지만 압력이 떨어지면서, 압력이 작아지면서 어떻게 됐어? 온도 내려가서 내부에너지 감소했고 그만큼 열을 방출했을 거야. 물론 여기서 방출한 열과 여기서 방출한 열은 어때? 서로 달라. 그치?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는지를 뒤에서 볼게. 자, 여기도 열을 방출하는 과정.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과정. 근데 방출한 열량은 달라.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C, A 과정을 보자. C, A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했어. 등온 과정. 이쪽에다 쓸까? 자, C에서 A로 가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야. Q는 델타 u 플러스 W. 선생님은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려고 다 쓰는 거지만 이거 하나 적고 같이 풀어보라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등온 등원 과정이야. 등온이라는 건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잖아. 온도 변화가 없으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을 거다. 그렇지? 그럼 일을 했다면 한 것만큼 흡수했을 거고 열을 일을 받았다면 받은만큼 열을 방출했을 거야. 얘는 부피가 줄어드는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 어, 일을 받은 거야 외부로부터. 그럼 받은만큼 열을 방출했겠네. 그래서 여기서 또한 번의 열 방출이 있었다. 그렇죠? 이거를 Q1, 이걸 Q2라고 할게. 음, 여기는 Q3라고 하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열기관 나에서 D에서 A로 가는 거죠. D, A 과정을 보면. 자, 요 이제 열기관 나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야.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 또 적고, 또 보는 거야. 부피 줄었지? 부피 줄었으니까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어. 어? 받았는데, 요건 단열이야. 단열이 무슨 뜻이야? 외부하고 열의 교환이 있지 않은 거지. 흡수도 아니고 방출도 아니니그열 교환이 차단된 상태. 이게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0이라면 받은 일의 양과 내부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건 증가해야 되겠지. 두개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그렇 받은 것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야 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렇 자, 그래서 우리는 이열력역학 과정 을다 한번 본 거야. 그리고 나서 온도를 한번 따져볼게. 자, 온도는 자, A에서 B로 갈때 어떻게 됐어? A에서 B로 갈때 내부 에너지 증가했지. 그러면 A보다는 어디가 B 포인트의 온도가 더 높은 거지? 자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어땠어? B에서 C로 갈 때는 내부 에너지 감소했어. 내부 에너지 감소했다는 얘기는 포인트 C의 온도는 얘보다는 온도 낮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C하고 A는 어때? 등원, 같은 온도야. 따라서 C포인트의 온도와 a 포인트 온도는 서로 어떤 거다? 같은 거다. 그리고 B보다는 작은 거다. 자 그러면 나에서는 어때? 그래프 나에서는 어차피 A, b 는 똑같잖아. A보다는 B쪽의 온도가 더 높은데 자 D에서 A로 갈 때를 보면 D에서 A로 갈때 온도가 어떻게 됐어? 올라갔어. 온도가 상승했지. 그 얘기는 포인트 D의 온도는 뭐보다는? A보다는 온도가 낮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B에서 C로 갔을 때 B에서 C로 갈 때의 온도 변화와 여기서 B에서 D로 갈 때의 온도 변화는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그렇 이쪽이 더 온도 변화량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방출한 열량이 얘가 방출한 열량보다 어때야 돼? 조금 커야 될 거야. 직접적으로 얼마다라고 우리가 계산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온도 비교하면 기체 온도는 포인트 C가 포인트 D보다 C의 온도가 D의 온도보다 어때? 더 높음을 알수 있지. 자, 열 효율은 나 기관이 가 기관보다 크다. 자, 이때 한 번의 순환 사이클에서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이 P-V 그래프에서 내부 면적에 해당하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한 일은 어쩌기 이쪽이 더 크다 랬어즉한 번의 순환 사이클에서 기체가 한 일의 양은 나가 더 크다 근데 전체 순환 과정에서 기체 이열 기관에 공급된 열은 어때 얘도 q 얘도 q 이 공급된 열량은 똑같지 즉 같은 양의 열을 받았는데 같은 양의 열을 에너지를 얻었는데 한 일의 양이 더 많은 쪽이 효율이 더 높을 거야 그치 그래서 효율은 나가 가보다 더 크겠지.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방출한 열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 어, 같은 양의 열을 얻어서 같은 양의 열을 공급받았는데 일은 얘가 더 많이 했어. 그러면 나머지가 방출된 열이잖아. 그치? 그럼 그 방출된 열은 어느 쪽이? 가쪽이 더 커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한번 순환하는 동안 방출한 열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버린 게더 많으니까 당연히 효율은 낮을 수밖에 없을 거야. 되겠어? 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력학은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해 보면 처음에 접근할 때는 바로바로 안될 거야.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지도 않고 익숙해지면 그냥 온도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그냥 온도라는 게 눈에 보여. 그럼 여기는 P0V1이고 여기는 P0V2인데 부피는 V2쪽이 더 크니까 당연히 온도는 이쪽이 높은 거야 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할 을 거다. 알겠지 그때까지는 차근차근 할수 있도록. 자, 12번. 전자기 유도와 반도체, 다이오드와 관련된 얘기네요. 자, 얘는 뭐 n 타입인지 p 타입인지 어쨌든 모르는데 요 자기장의 영역 속에다가 놓고 다이오드 세팅해 놓고. 음. 근데 영역이라고 영역 있는 영역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네. 선생님은 이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여기 나오는 방향이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나서 플러스라고 할 거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은 마이너스라고 할게. 그러니까 여기는 영역일은 나오는 방향 자, 자기장의 방향. 뭐? 화살이라고 생각해, 저거. 화살이 지금 쏘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는 화살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실판 쪽으로 들어가는 영역이다. 여기다가 코일, 단일, 회로 하나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자 이제 자기장의 세계에 변화를 준다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자 ET0까지를 보면 은 음, 우리 뭐 음, 굳이 이것까지는 적용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전자기 유도,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유도 기전력과 관련된 패러데이 법칙은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렇지? 또는 어떻게든 쓸수 있어. 자, 요거로볼수 있지? 지금 각 영역에 놓여 있는 어때? 면적은 일정한 거야. 그렇지? 영역 1과 영역에 2 걸쳐 있는데 영역 2 쪽에 더 많이 걸쳐 있기는 해. 어쨌든 이 이거 면적 자체, 자기 전이 통과하는 면적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 그렇지? 그 상태에서 감온수는 그냥 한 번, 단일코일이고 시간에 따라 결국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뭐를 보면 되는 거야? 항상 선생님이 자기장, 이 전자기 요도와 관련돼서 이쪽이 자석으로 주어지든 아니면 자기장으로 주어지든지 간에 뭐를 보면 된다? 변화율, 기울기 이 기울기가 존재하는 구간이 뭐다? 요도전류가 흐르는 구간이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회로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도 어떻다? 일정하다 왜? 변화율이 일정한 거니까 그렇지? 기울기의 크기가 뭐다?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의 비다 기울기의 방향이 뭐다? 유도전류의 방향이다. 그치? 자, 근데 얘는 이제 묘하게 겹쳐있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겹친 영역이 있는 거야. 여기서, 자, 1번 영역, 이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지, 얘는 그냥 일정하게 둔 거야. ET0까지는 얘는 변화를 주지 않아. 그냥 그대로 고정. 근데 대신에 누구는 점점 증가시키고 있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 무슨 얘기야?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상상해봐. 여기서 나오는 화살수는 그대로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화살의 개수를 일정하게, 일정하게 계속 증가시키는 거야. 그렇지? 시간에 비례에 따라서 변화율이 일정하 계속해서 점점 점점 더 많은 화살을 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어때?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 화살 수가 점점점 많아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항해야 되겠지. 그렇지? 바깥으로 쏘는 방향으로, 실판에서 나오는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을 쏘아 내려고 할 거야.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도록.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도록. 자, 자기장의 자 방향을 엄지로 잡고 내 손가락을 감아주면 이게 뭐의 방향? 전류 방향. 즉 코일에는 어떤 형태의 전류?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를 거다. 유도 전류가. 근데그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아예 제로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보기 보고 오른설명 골라보라는 얘기야. T0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 우리 지금 찾았죠. 시계 방향이 라 반시계 방향이 돼야 될 거야.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3T0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3T0일 때도 유도 전류 흐르지 지금. 이게 변화가 존재하잖아. 자기장의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를 텐데 이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떠냐는 거야. 그러면 자 만약에 지금 여기는 영역 2에서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고 있어. 근데, 요 구간에서는 이제 영역 1에서, 영역 1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요 화살의 수를 점점, 점 어떻게 되냐 줄이고 있는 거지. 얘는 줄이고 얘는 늘리는 거야. 앞에서는 얘는 일정하게 두고 얘가 늘어났었지. 근데 여기서는 어때? 얘도 줄이고 얘는 늘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 이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구간에서도 그냥 일, 영역 1의 자기장의 세계가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일정해라고 한다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유도 전류의 세계는 어때 같을 거야 방향도 같을 거고 변화율이 계속 일정하니까 그치 근데 얘는 그대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영역 1의 자기장의 세계를 감소시켜 이게 감소한다는 건 여기 나오는 화살의 수가 점점 점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전체 변화를 한번 숫자로 간단하게 볼게 처음에 영역 1에서 대충 잡을 거야. 자, 여기를 그냥 1이라고 할게. 플러스 10개가 나오고 있어. 그치? 어. 근데 여기는 2개가 들어가고 있어. 이런 상태였어. 근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야? 얘는 계속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고 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점점 점 늘어나는 거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일정한 변화율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I0의 전류가 뭘 만들어야 되는 얘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도록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류가 흘렸던 거야. 이게 ET0까지의 모습이라면 이제 ET0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자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줄어들어. 근데 얘는 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줄어들어. 얘는 늘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전체적인 변화가 어때? 들어가는 게두 개가 늘어나고 나오는 게두 개가 줄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들어가는 게총몇 개? 네 개가 늘어난 셈이나 마찬가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잖아. 다시 얘기하면 이 구간의 변화율보다 이 구간의 변화율이 얻덟다는 거야.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 당연히 유도전류 흐르지. 변화가 존재하니까 흐르는데 구간 1보다는 어때? 더큰 세기의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작으면 안 되지. 더 커야 되겠지. 그치? 뭐, 기억력는 틀렸으면 답은 D급밖에 없겠지만, 첫 번째, 야, 요렇게 일부, 첫 번째 전류가 흘렀다며.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현재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의 연결, 순방향의 바이어스 상태일 거야. 그러면, 다이오드에서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P형 반도체 쪽에서 N타입 반도체 쪽으로 흐르잖아. 그러면 A는 당연히 무슨 반도체? N타입 반도체겠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D급만 옳은 설명이 될 거야. 그러면 2번, 아, 2번이구나. 2번이 정답이 되겠네. 되겠어? 자, 13번 특수상대성이로 봅시다. 자, a 관성계니까 그러니까 A는 밖에서 정지상태에 있고 음, 그래서 여기 광원이 하나 있고 광원 P에서 검축이 Q를 향해서 빛이 쏘아져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운동하는 운동, 우주선 안에 B라는 한 녀석이 있는데 얘는 요 안에도 어 광원 R로부터 검출기 S까지 빛이 방출되는 모습이지. 음 근데 어 A가 볼때 A 관성계에서 어, A가 관측했을 때 빛이 P에서 Q까지 P에서 Q까지 여기까지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R에서 S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으로 갔다 t 0로갔다 그렇죠? 음. 그리고 진행 방향 우주선 운동 방향 반대고 오른쪽 한번 골라 봐라. 지금 A가 볼때 A 관성계에서 R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0.5c이다. 광속에말할지도않는 얘기지. 어, 왜? 보자마자 틀린 거야. 광속은 불변. 누가 봐도, 언제 봐도, 어떻게 봐도 무조건 C. 그치? 빛의 속력은. 즉, 여기서 쏘아져나간 빛이나 여기서 쏘아져나간 빛이나 빛의 속력은 둘다 C단 말이야. 자, A가 볼때 RS 사이에 거리는 CT0. 여기서 CT0라는 건 뭐야? 자, 여기서 C라는 속도로 튀어나가서 T0만큼 이동해서 검출기 Q에 닿았으니까 이 CT0라는 건 빛의 경로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P와 Q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길이가 되는 거지. P, Q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R과 S 구간의 길이를 C, T0랑 비교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RS 사이의 거리는 어때? 음. 어, 선생님, C로 가서 T0로 갔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A가 볼 때는 사실 이 길이가 어떤 길이로 보여? 수축된 길이로 보이지. 그치? 어,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어떻게? 해? 짧아지게 보이잖아. 짧아진 길이야. 짧아진 길이가 C, T0야. 그럼 원래 길이는 어때야 돼? 원래 길이는 ct0보다 커야 되겠죠? 음. 축소된 길이가 이거니까. 자, 그럼 b가 볼때 pq 사이의 거리는 ct0보다 크다. 자, b가 볼때 pq 사이의 거리는. 얘가 볼때 pq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보여? b가 볼 때는. b가 볼때 pq 사이의 거리는. 얘가 볼 때는 이 거리가 ct0 이 거리보다 고유 길이. 요게 고유 길이야. 요 pq 사이의 고유 길이. 구간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 그러면 B가 볼때 이거보다 어떻게 보여야 돼? 짧아져 보이겠지. 그치? 얘가 볼 때는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작아야 될 거야. 자,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말같지가 않은 얘기지. 어떻게 시간이 빠르게 가? 상대성 이론이 뭐야?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 시간은 천천히 간다. 느리게 간다인데. 그게 A가 볼 때는 얘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또 이건 반대로 B가 볼 때는 나는 가만히 있고 B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A가 오른쪽으로 운동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B가 볼땐 A 시간이 어떻게 흘러야 돼? 천천히 흘러가야 되겠지. 그치? 음.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 1, 2, 3, 4번 다 틀렸으니까 답은 뭐 5분밖에 없겠네. 그까 그러니까 B가 볼때 빛이 R에서 S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 B가 볼 때, 얘가 볼때 얘가, 얘가 볼 때는 어때? 이건 정지 상태잖아. 서로에 대한 정지 상태니까아봤지요 길이 자체가 R, S 구간의 길이 자체가 얘가 측정한 거보다 얘가 얘가 봤을 실제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축소된 길이된 말이야. 축소된 길이. 따라서 B가 관측했을 때는 광원에서 R에서 출발한 빛이 S까지 도착하는데 어떻게 보이겠어? 더긴 시간이 걸리겠지. 시간의 팽창. 그렇죠? 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거야. 자, 14번 봅시다. <웃음> 굴절률. 그렇지? 전반사 굴절률. 뭐 그림은 똑 같죠? 어. 자, 다른 조건은 없어. 그냥 그대로. 어, 일단 첫 번째. 가에서 선생님 이런 거 나오면 전반사 나오면 전반사 일어나는 조건이 뭐였지? 어떤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 굴절률이 어떤 매질에서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 쪽으로 전파하고 있어야 된다. 그치. 근데 굴절률이 큰데서 굴절률이 작다는 얘기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느린 쪽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 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엔드, 엔드. 그리고 동시에 뭘 만족해야 돼? 들어갈 때 경계면에서의 입사각의 크기가 그 해당 내질사의 경계면에서의 임계각보다는 어떻다? 크게 들어가야 된다. 임계각 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임계각이 뭔데? 임계각이 뭔데? 굴절각을 90도가 되게 만드는 그렇지 어, 굴절각 90도가 되게 만드는 자, 이렇게 쓸까 이것도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면 나중에 되게 편하잖아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만드는 그때 의 입사각 이거를 뭐라고 임계각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저거보다 크게 들어가야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지면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가에서 단색광 p가 y하고 z 사이에서 전반사됐때, 그럼 요때 입사각은 세타1인데 전반사됐대. 그럼 전반사됐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 나는 바로 뭘 뽑아낼 수 있어? 굴절률 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큰 데서 작은 데로 진행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y 매질의 굴절률이 z 매질의 굴절률보다 어떤 거다? 큰 거다. 일단 요거 하나 알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세타1이라고 하는 입사각이 자, 요 경계면에서의 임계각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걸 내가 세타 c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이 경계 y z 사이의 경계면의 임계각 이거보다는 큰 거야. 그러니까 전반사가 됐겠지, 그렇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찾아낼 수 있고, 자두 번째,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매질 x가 있잖아, 위에서 쏜 거야. z 쪽에서 매질 z 쪽에서 단색광 p를 요런 경로로 쏜 거지. 입사각 세타 1원으로 쏘았더니 어떻게 됐대? 매질 y에서 굴절되어 어 느려지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때 굴절각은 쭉 진행해서 어디로 가? x 매질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요 굴절각 R은 y x 사이의 경계면에서 입사각과 그대로 같죠. 왜? 무슨 관계니까? 엇각 관계니까. 그렇 그래서 요렇게 굴절각 R로 진입을 해서 다시 굴절각 세타제로 어 봤더니 어떻게 됐어? 커졌네. 그치? 이게 그냥, 각도가 커졌잖아. 그럼 어떤 거야? X쪽이, X쪽이 Y쪽보다 속도가 빠른 매질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굴절률은 누가 더 커야 돼? Y가 더 커야 되겠지. 빛의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률이 큰 매질이라고 했어. 자, 따라서 Y가 X보다도 어떤 거야? 굴절률이 더큰 거야. 그러면 y는 x보다도 크고 y는 z보다 크니까 z하고 x 사이 관계가 궁금한데 자, 선생님 아까 말고해서 각도가 큰 쪽이 속도가 빠른 쪽이다. 그러면 세타 1이 세타 0보다 각도가 크니까 굴절률은 누가 더큰 거야? 즉 어느 쪽이 더 빠른 매질이야? z가 더 빠른 매질. 누가 더 느린 매질? x가 느린 매질. 그럼 굴절률은 누가 더 커야 돼? x가 더 커야 돼. 따라서 이런 굴절률 관계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자, 참고로, 선생님, 이게 이거보다 큰 건데 이것만 가지고 굴절률 얘가 더 작다는 게 어떻게 돼요? 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빛은 이 경로를 갔지만 그대로 되돌아갔을 때, 즉 x 쪽에서 x 쪽에서 세타 제로로 쐈을 때도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 경로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여기 굴절각과 여기 입사각이 같은 거잖아. 여기 굴절각이 여기 입사각이 되는 관계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입사각 R로 쏘았다고 생각해. Y에서 Z쪽으로. 그러면 세타 1으로 뭐된 거야? 굴절된 거야. 그러면 똑같은 빛을, 자, 같은 입사각을 주면서 X쪽으로 쐈어. Y에서 X쪽으로. 그러면 얘는 세타 0으로 굴절된 거야. 그치? 같은 입사각으로 들어갔는데 굴절각이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세타 1, Z쪽이 더 크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이 더 빨라졌다는 얘기야. 따라서, X가 Z보다는 빛의 속력이 조금 느린 매질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 굴절률 관계를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보기 보자. Y와 z 사이 임계각은 세타원보다 크다. 뭐,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임계각보다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쵸? 어, 임계각보다 크면 안 되지. 작아야지. 그니까 러이 Y와 z 사이 임계각은 이 세타원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임계각보다 크게 들어갔으니까 전반사가 된 거니까. 자, 굴절률은 X가 Z보다 크다. 그치? 이거는 맞지. 자 지금 나에서 P를 단색강을 이거보다 더큰 각도로 쏘면 여기서 전반사가 될까? 음안 되는데 왜안 되는지 좀 보자. 야 여기서 이렇게 쐈다고 생각해봐, 90도로. 입사각 90도로 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커지겠지.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질 거 아니야. 맞아? 어 근데 여기에서 세타1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여기 굴절각도 증가하고 굴절각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입사각도 그래서 이 크기와 이크기 같은 거지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할 텐데 문제는 언제나 세타1보다 세타0가 어때? 작은 값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굴절각이 이거보다 커지지 못하고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X쪽으로 전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여기 최대한 증가시켜봤자 90도거든, 입사각이. 여기를 최대한 증가시켜서 90도로 증가시켜봤자 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매질X 쪽으로 전파돼. 굴절돼서 전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반사는 일어날 수 없지. 그렇지? 음. 굳이 뭐 복잡하게 이 정도 문제는 뭐 굴절법칙식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야. 참고로 참고로 하나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이런 얘기잖아. 자, y 매질의 굴절률이 가장 커 x보다도 크고 z 매질이 가장 작아. 그러면 이 굴절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뭐라 그랬어? 굴절률의 서로에 대한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은 커진다, 작아진다. 상대적으로 더 느린 매질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른 매질 쪽으로 전파를 하고 있어. 그러면 임계각은 더 작아지지, 그렇지? 임계각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서의 임계각을 내가 세타C라고 하면 이 경계면에서의 임계각을 세타C'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커야 돼?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야 굴절률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임계각의 크기는 어떻다? 크다 임계각이 크다는 얘기는 전반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야 오케이? 전반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거꾸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반대로 쏘는 거야. 이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니까, 요 때가 입사각이 임계각이 될 거야. 그렇지요 경계면에 대한 임계각이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똑같은 입사각으로 쏴도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굴절각 90도가 안 돼. 임계각 자체가 이거보다 크거든. 이거보다 더 커져야지 뭐가 돼? 전반사가 될수 있는데, 이걸 최대한 증가시킨 게 뭐야? 세타란 말이야. 여기 세타 1그렇 이걸 최대한 증가시켜서 90도가 되게 하는 그때 입사각이니까. 그러면 양쪽에 똑같은 입사각으로 쏘았는데 얘는 굴절각 90도가 되지만 얘는 그 각도보다 어때? 요 입사각이 아직 모자라단 말이야. 그렇죠? 요 경계면에서 임계각은 어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사는 일어날 수 없다. 자, 15분 봅시다. 운동량 보존, 운동량 문제네. 자. 어 이렇게 있었대, 0초일 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가 전 P에서 B를 향해서 등속 운동한다. 각각 질량 4kg, 1kg, 이질량 4kg, 이질량 1kg이래. T0인 순간 충돌꽝하고 부딪치고 음. T0부터 같은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데 20초일 때 모습이 이거다. 아 그러면 얘가 출발해가지고, 얘는 정지 상태였고 쭉 가는 거잖아. 근데 t0 동안 달려서 b랑 충돌한 거지. 등속 운동 한다고 그랬으니까 t0라는 시간 동안 얼마를 간 거야? 4m를 간 거네. 그래서 a의 속도는 충돌 전에 a가 처음에 움직이던 속도는 얼마? 그냥 쓰면 t0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지이게 뭐? 속력. 이 속력으로 움직인 거야. 자, 그래서 T0인 순간에 꽝 하고 B랑 부딪혔어. 충돌한 이후에 20초가 지났어. 그러니까 충돌 시점으로부터 20초 뒤가 아니라 전체 시간. 얘가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전체 20초니까 사실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때 모습이야? 20-T0라는 시간 동안 운동한 뒤의 모습인 거야. 즉 A가 P점을 지나서 지금 현재 이 위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라는 거야? 20-T0초라는 거야. 그렇 B도 마찬가지로 P점에서 요점까지 오는데 이동한 8m를 이동했는데 얘도 역시 20 e t 0로 동안 움직인 거지. 그렇지? 음, 그래서 요걸 속도로 표현을 한번 해 보면 자, 20 e t0분의 4m 간 거지. A는 B는 똑같이 20 e t0로 로는 시간 동안에 8m를 간 거네. 그렇지? 자 그럼 우리 바로 이제 운동량 보존 한번 적용을 해 볼게. 충돌 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충돌 전 운동량 A질량 4kg 그다음에 속도는 얼마? t0분의 4요게될 거고 충돌 후 운동량은 요거두개 합한 거. 그래서 20-t0에 질량이 4라고 했으니까 4, 4, 16 되겠네. 자 플러스 똑같이 20-t0인데 b는 8, 질량2대라고 했으면 그냥 8 되겠다. 그렇지? 어, 충돌 전 충돌로 같아야 되니까 이게 24네요. 어 하면은 자, 제일 약한 거다. 산수. 자, 얘는 얼마지? t0분의 4416이네. 그렇 먼저 널려자 3이고 정개해 보면 40 2t0는 3t0가 돼서 따라서 5t0는 얼마다? 8이네. 그렇 어, 그래서 t 0로는 얼마다? 8초다 라는 걸알수 있겠다 됐죠? 네. 그러면 음. 3번이 정답이 될 거야 자 16번 보자 <웃음> 아마 16번에서 조금 헤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좀해선생님 음. 처음에 어?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제 빗면에서 물체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 그치? 자, 요 조건에서 무슨 운동을 하는데? 등속 운동한다. 우리 이제 정지 또는 등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본능, 이건 본능이지. 물리를 하는 놈들은 본능적으로 뭘 해야 돼? 어? 합력 0, 알짜 임형 이걸 할수 있지? 각각의 진량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얘한테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중요한 건 빗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는 항상 빛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성분 힘을 받는다고 했었지. 매달린 물체는 중력을 받아. 줄로 연결돼 있으면 줄로부터 당기는 힘을 받아. 같은 줄로 연결된 물체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 그치? 자, 그럼 일단 내가 힘을 표현해 볼게. 이쪽으로 뭐가 있는 거야?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있는 거지. 질량 모르니까 그냥 F라고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쓸게. MB, G.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이쪽 빗변 방향의 성분 힘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힘을 내가 F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등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랑 힘이 같아야 되지. 이렇게 돼있던 어떤 형태로 나오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려서 펼치라고 했지 그냥. 쫙쫙 펼쳐봐, 이렇게 좌우로. 펼쳐보면은 어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 그치 근데 두 힘이 어때야 되는데 평형 상태여야 되는데 더해서 0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a 빗면에놓는 a가 받는 이 e, 빛변 방향의 성분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치 음 그럼 여기서 벌써 뭐알수 있어 매달린 b하고 올려 있는 a하고 질량 관계인데 요렇게 힘이 같다는 건 질량은 일단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그렇지. 조금 보완을 하자면 우리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가 받는 힘은 어떻다고 그랬니? 굳이 이 식을 활용할 필요까지는 없어. 지금 이걸공식에 이렇게 공식이 된다. 계산에 실접 활용할 건 아니긴 한데 빗변 방향의 성분이 mg sin 세타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었어. 그렇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배웠던 이유는 요 일정한 가속도 값을 갖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지 저걸 뭔가 연산에 쓰기 위함은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요만큼의 뭐를 받는다?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는다. 그래서 A가 받는 힘의 크기는 MAG 사인 세타인 거야. 이 각도만큼. 그렇지? 어, 90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돼? A 질량이 B 질량보다 커야 돼. 그냥 직접적으로 받는 B에게 걸리는 중력하고 같은 크기니까. 자, 나에서 보면 이제 위치를 바꿨어. 그죠 이쪽으로 매달아놨어. 힘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세팅해 준 거지. 이때는 힘이 반대로 작용하지만, 이때는 A가 받는 성분임 그대로 이렇게 가잖아. 그리고 이 힘의 크기는 얼마라고 했지? MBG라고 했었어. 그리고 이렇게 MBG라고 하는 중력을 받는 거지. 그치. 이두 힘이 어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이때 운동, 가속도 운동할 때 가속도의 크기가 8A래.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개 바꿨어 물체를 바꿨어 더 무거운 A를 매달아 놨으니 어떻겠어 전체 알자임이 전체 알짜임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전체 알짜임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쪽이 더알자임이 크기 때문에 더큰 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자 A에 작용하는 중력 모르니까 ma g라고 할게 오케이 자 이제 B에 작용하는 문제는 이거야 B가 이빗변에서 받는 성분임의 크기는 mb g가 아니지 그치? 뒷면에 놓여 있는 물체는 자신의 질량에 비례하는 크기의 힘을 받아, 성분임을. 그렇지? <웃음> 대신에 뭐는?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는 동일해. 즉, 이런 거야. 자 가만히 올려져 있는 물체야 두 개다. 어, 이게 매달려서 동하는게 아니라 이 상태로 비교를 해보면 자얘 질량을 MB라고 하고 얘 질량을 MA라고 하면 아, 이렇게 하는 게 니들이 이해가 빠르겠다. 자, 얘 질량은 M이고 얘 질량은 2M짜리야. 음. 자 그래도 얘와 얘의 모는 같아야 돼? 가속도는 같아야 돼. 왜? 얘들이 받는 힘의 크기는 빗변 방향의 성분이즉이 기울기, 빗면의 기울기만 같다면 즉 동일 빗면이라면 가속도가 둘다 Gsin 세타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물체의 가속도라는 거는 질량분의 힘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같다는 거는 물체가 받는 알짜인과 질량이 서로 비대관계란 뜻이라고. 즉, 가속도는 같지만 이 질량이 큰 녀석이 질량이 두배니까 얘가 빗변 방향으로 받는 성분 힘의 크기는 두배로 커야 된다는 거야 힘이 두배인데 질량도 두배야 그래서 가속도가 같은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 B는, 이 B에 는이 b 작용하는 이 빗변 방향 성분 힘의 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A하고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치? 단지 이게 없을 때 상황에서 이게 끊어지, 끊어졌다고 생각해봐 A, B가 따로따로 올려져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 동일 가속도라는 것밖에 우리가 알수 없다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F라고 할게. 오케이 뭐 헷갈리는 거 지우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해서 얘네들의 전체 가속도의 크기가 17a라는 거야. 이 가속도의 비가 몇 대면 8대 17.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전체 알자임의 크기의 비도 8대 17. 왜? 물체 질량은 동일하거든. 지금 나에서 이 운동 방정식을 내가 세워 보면, 자 운동 방정식이 뭐야? F는 ma에 적용하는 거잖아. 전체 알자임은 이거 두개 더한 거야. 그래서 EMA, e ma e mb g 소리 e mb g 가될 거야, 그렇지? 자 그냥 눕혀 쓰자. f는 ma니까 전체 질량 얼마 됐어? a 질량과 b 질량의 합, 그렇지? 그래서 전체 가속도 얼마로 움직인데 8a의 가속도로 움직인데.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자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빈 면에서 받는 성분인 f, 요게 r 자입이 되고. 전체 덩어리 A와 B에 대해서 가속도가 얼마가 됐어? 17A가 됐네. 그치? 그니까 러요 크기가, 요 크기에서 얼마를 하면, 8분의 17배를 하면 그게 바로 요거란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럼 나는 요 F라는 걸좀 찾아내야 될것 같아. 즉, 얘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두 개가 연산이 안 되잖아. 요 F를 요런 관계식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 A와 B. 또는 g, a B, g 의 관계로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우리 조금 전 했잖아. 질량이 a인 물체가 여기 있어. 질량이 mb인 물체가 놓여 있어. 같은 빛면이야 따라서 얘네들의 모는 똑같아. 모는 똑같해. 가속도는 둘다 g sin 세타 값으로 똑같아. 그렇지? 그러면 내 질량 곱하기 내 가속도가 힘이 자라지. 이 빗변 방향의 성분 힘이 되지. 빗변 방향의 성분임의 크기는 하나는 MA g sin 세타고 또 하나는 MB g sin 세타지. 근데 뭐가 같다고 요게 같다고 가속도가. 그렇지? 자, 그럼 요만큼의 힘이 작용해서 요만큼의 힘이 작용해서 질량이 얼마인 F는 MA잖아. 그렇지?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힘이란 얘기야. 성분임은 요거고 얘성분임은 요거다. 그렇죠? 음. 그 얘네 들이 관계에 지금 가속도가 같으니까 어떻게 쓸수 있어? gsin 세타는 얘는 얼마로? ma분의 f 그렇지? ma분의 f인데 아까 뭐라그했니 a가 놓여져 있을 때가 mbg니까 저 힘의 크기는 mbg거든 그래서 얘는 mbg 이렇게 되는 거고 얘한테 적용하면 b가 놓여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요거랑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즉, b가 놓여져 있을 때요 b의 성분 힘의 크기 f는 뭐가 되는 거야? ma분의 mbg라고 바꿔 쓸수 있는 거야 이 힘의 크기를.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거야. 자, mAG 플러스, 얼마? MA분의 mBG. 이렇게 바뀔 거다. 즉, 이 힘을, 이힘 F, B가 비변 방향으로, 방향에서 받는 성분임의 크기를 동일 빗면에 놓여있는 물체들의 가속도는 같아야 된다는 거. 빗변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분의 힘 크기는 서로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이용해서 바꿔준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요 힘의 크기는 이거다. 근데 이 힘은 이 힘의 몇 배? 이 힘의 몇 배? 8분의 17배. 그렇지? 자, 그럼 얘한테 8분의 17을 하면은 얼마 되니? 8분의 17배 하면은 4분의 17. 그렇지? 4분의 17mbg가 될 거야.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끝난 거야. 어, 이제 뭐만 하면 돼? 산수만 하면 돼. 산수. 근데 항상 산수가 문제지.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제일 약한 산수. 자, 해 보자. 음, 일단 거슬리는 거 지워보자. GGG 날려. 그럼 뭐나 봐. MA 플러스 MA분의 MB는 4분의 1 7 m b 니까 전체를 4MA로 곱하자. 양변에 4MA로 곱하면 4MA제곱, 그렇죠? MA 날라가고 4니까 4MB, 4MAB. 그렇지? 4MA, 4MB네 그냥.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지? 4MA, 4MA를 곱한 거니까 어, 17MAB, 그렇지? 17MAMB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어? 이거 아까 잘못했네. F라고 하는 힘의 크기는 뭐였어? Gsin 세타라고 하는 값이 음, 이게 제곱이지, MB 제곱이지. 그렇죠? mb에다가 뭘한 거니까? ma분의 mbg를 한번 곱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mb 제곱. 그러면 이게 4mb의 제곱이 될 거고 자이양에서 정리하면 xy로 놔도 되고 그냥 어차피 여기로 이렇게 면문자 그냥 바로 눈에 보이잖아. 자4 마이너스 17, 4그죠 플러스 4 마이너스 17 플러스 4니까 인수분해하면 4, 1, 4, 1 떨어져야 되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쵸? 어, 그래서 4MA, <웃음> 마이너스 4MB 잠깐만, 4...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인수분해도 안 되네 그쵸?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4MA, 마이너스 MB 그리고 MA, 마이너스 4MB 이렇게 되는데 음. 근데 질량은 누가 크다고 그랬어? A 질량이더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1대4 또는 4대1인데 A 질량이더 커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된다? A 대 B의 질량비는 4대1이 돼야 될 거다. 그렇 어, 어, 5번이 정답이 될 거야. 되겠지? 요거는 이제 우리 빗면에 대한 거, 요거 하나 특성을 좀 알아서 요 식, 요 힘, 요 힘의 힘을 요렇게 바꿔서 풀어낼 수 있느냐가 좀, 좀 까다로웠을 거야. 이거 말고는 그 다음 과정이야. 뭐, 우리가 늘 하던 운동 방식을 적용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잘 봐두세요. 자, 17번. <웃음> 등가속도 운동 문제잖아. 음. 0초일 때 기준선 P를 동시에 지났대. 그죠? 같은 속력으로 반대방향. 뭐, 속력 같은 게 V라고 놓을게. 그 얘는 이제 반대방향 마이너스 V가 되겠네. 그리고 기준선 Q를 동시에 지났대. 그치? 어. 여길 동시에 지나고 여길 동시에 지났대. 그럼 일단, 어? 변이가 같으니까 뭔똑 같겠구나, 평균 속도 같겠구나. 평균 속도는 a, b가 같겠구나, 그쵸? 그렇죠? 평균 속도는 a의 평균 속도와 b의 평균 속도 는 서로 어떻게 구나 같겠구나. 요거 하나 할수 있고, 어, 그리고 이동 거리는 구간 이동 거리는 l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a가 b와 서로 반대고, 그러니까 힘을 서로 반대로 받는다. 이제 a가 오른쪽으로 받으면 b는 왼쪽으로. 그러면 만날 수가 없잖아. A가 오른쪽으로 봤는데 B가 왼쪽으로 힘을 받으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 알짜힘의 방향 이쪽으로 A를 받고 B면은 이거 절대 만날 수가 없지 얘는 이쪽으로 계속 빨라져 얘는 이쪽으로 계속 빨라지니까 그치 그 얘기는 뭐야 얘는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얘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힘을 받는데 가속도가 7 배니까 요건 이렇게 되겠다 그쵸? 음.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가서 얘들이 T0인 순간에 속도가 또 같아졌대. 아, 그럼 이런 느낌이네. 자 VT 그래프를 한번 보면 얘는 느려지고 있는 거잖아. 운동의 반대쪽으로 힘을 받아서. A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자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 반대 방향, 마이너스 V로 지나서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지금. 그치? 어, 그래서 B는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야. 요거 기울기에 7 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뭐 대충 그리면, 속도 시간 그렸고,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치? 출발할 때는 속도 V, 얘는 마이너스 V로 출발했고. 그러면, 이러니까 여기 가운데 만나는 점이 있잖아. 근데 얘들은 평균 속도가 같아야 돼. 자신의 전체 구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어떤 시간 동안의 기준선 Q까지 L만큼 이동하는 데 있어서 평균 속도가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럼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운동에서 속도가 같은 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점이 바로 이 점이거든. 즉, 이 점이 t0인 순간의 뭐? 속도지. 물체 AB의 속도, 순간 속도. 근데 이 순간 속도는 바로 뭐가 돼? 얘네들의 평균 속도. 이해되겠어? 야, 평균 속도 같아야 돼.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해서 변이가 같으니까. 그치? 근데 얘네들이 운동 상태를 보면 A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속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운동을 하고 B는 왼쪽으로 출발은 했지만 R자 M을 반대로 받아서 나중에 운동방향, 이순간의 운동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쫙 빠르게 오잖아. 그 얘네들이 만나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하나 나타날 거란 말이야. 교점이 하나 나오지, 교점이. 그치? 근데 평균 속도가 같다는 건 평균 속도는 자신의 전체 운동 구간에서 중앙값, 절반값에 해당하는 게 평균 속도잖아. 그렇지. 근데 a하고 b의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속도가 같은 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점이 바로 이 점이고 그이 점이 바로 그 순간의 순간 속도이자 각각 물체의 평균 속도란 얘기지. 이게 이해 되겠니? 자, 그러면 다 끝났어. 음. 요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것만 구하면. 자, 나는 이렇게 구할 거야. 자, v, a의 속도 변화랑 이걸 델타 v라고 할게. 가속도라는 게 이런 느낌 아니야? 가속도라는 게 느낌이 된다. 가속도는 이런 건데. 음. 자 어떤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이게 가속도지.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다면 가속도의 크기와 속도 변화의 크기는 어때? 서로 비례 관계지. 즉 예를 들면 어떤 애의 가속도가 1이고 어떤 녀석의 가속도가 2라고 해보자.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다면 얘가 V만큼의 속도 변화가 생겼어. 그럼 얘는 그 변화의 두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두 배의 속도 변화로 2 V만큼 변화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따라서 내가 요거 변화, 요 변화량을 델타 V라고 한다면, B의 요 시간동안의 변화량은 이 녀석의 몇 배가 돼야 돼. 가속도가 일곱 배 차이나니까 요거는 7델타 V라고 쓸수 있을 거야. 그치? 가속도가 일곱 배야. 같은 시간동안의 속도의 변화가 몇 배? 일곱 배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야. 크기가. 자, 그러면, 어때야 돼? 요 점의 속도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요거, 자, V. A 속도에서 델타 V, 얘는 감소하는 변화지. 델타 V만큼 감소했어. 그치. 이거는, B는 어때? 마이너스 V도 출발해서 얼마 증가했어? 7 델타 V만큼 증가했지? 7 델타 V. 그래? 그러면 넘어가면 이 v 는 넘어가면 8 델타 V가 될 테니까 따라서 델타 V는 얼마다? 속도의 변화는 4분의 1 V다. 아, 여기서 4분의 1만큼 준 거구나. 그치. 그럼 4분의 1만큼 줄었으니까 요 순간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V가 된 거지. 그치? 자, 그럼 끝난 거야. 야, 여기서 여기까지 T0의 시간이 흘려서 4분의 3V로 얼마 줄었어? 4분의 1V만큼의 속도 변화가 생긴 거야. 그치? 자, 그러면 Q점을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그럼 몇 초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잖아. 뭐, 이거 평균속도라며. 이 T0인 순간이 바로 평균속도. 그 순간의 속도가 평균속도라고. 평균속도는 시점의 중앙. 그지? 어 전체 속도의 중앙값이자 시간의 중앙값이잖아 그러면 전체 시간의 절반이 해당하는 값이 이 평균 속도, 순간 속도가 나타나는 시간이란 뜻이니까 전체 운동 시간은 얼마야? 2T0가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Q점을 지날 때 Q점을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 총시간이 2T0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T0라는 또한 번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속도 변화량도 크기도 똑같아야 돼 여기서 변화량도 1분의 4V만큼 감소를 해야 되니까 자, Q점을 지나는 순간에 A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된다? 4분의 2V가 돼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직선의 이미지로 바꿔서 생각해보 어차피 구간거리를 따지는 거니까, 자, 기준선 P를 얼마로 지났어? V로 지났어. 그치? 그리고 T0인 순간에, T0인 순간에 속력이 얼마가 됐어? 4분의 3V가 됐어. 자, 그리고 또 t0가 흘러서 e t0인 순간에 속력이 얼마가 됐어? 4분의 2v가 됐어. 각 구간에 달린 시간이, 시간이 여기도 t0, 요 구간도 t 0를 달렸기 때문에 평균 속도의 비만 따지면 거리비를 따질 수 있겠다. 그치? 자, 여기 평균 속도가 얼마니? 4분의 4, 4분의 3. 2로 나누면 8분의 7v. 그죠? 여기는 4분의 3, 4분의 2. 그치? 2로 나누면 얼마? 8분의 5v. 즉, 이 구간과 이 구간의 평균 속도의 비가 7대 5네. 그럼 달린 거리의 비도몇 대면? 7대 5. 따라서 전체 달린 거리가 L이라고 했으니까 음, 전체 달린 거리에 대해서 12분의 7배가 되어야 되므로 얼마 되는 거다? 12분의 7L이 떨어지겠다. 되겠어?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음. 어렵다고 라할 수도 있겠으나 차분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렵다 정말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요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왜 2점 짜리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데 이게 과연 2점 짜리일까요 와정전화 문제다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음. 그러니까 가정하고 이런 작업은 굉장히 귀찮아해서 선생님 보자 A, B, C를 고정시켜 놓고 B는 마이너스 음전하래 얘는 마이너스 음전하 얘들은 같은 종류의 전하래 A는 현재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은 0이고 음.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얘만 제거한 모습인데, 이때 D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지. 자, 그럼 보자. 뭐, 가, 모르니까 가정해야지, 뭐. 자, A가 마이너스라면. 그럼 C도 같아야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지. 그지 그러면 A하고 B가 지금 C를 어떻게 하고 있어? 저리 가! 라고 미는 거잖아. 그렇지? A, B가 A하고 B가 C에게 가는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저리 가라고 미는 방향이야. 근데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D도 C를 어떻게 해야 돼? 밀어야 돼, 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더해서 0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D의 보는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야. 그러면 벌써 모순이 생겨. 왜? 전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수가 없어.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A는 B와 C와 d 로부터 전체 왼쪽으로 저리 가라고 힘을 받거든. 그렇죠? 이거 모순이지.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럼 뭐야? A는 플러스겠지 뭐. 그럼 C도 뭐야? 플러스겠지 뭐. 그렇지? 음. A도 플러스야, C도 플러스야. 그죠어 그러면 D는 플러스야. 왜? 오른쪽 힘 받잖아. A하고 C로부터 저리 가라고 힘을 받아야 되겠지? 어, 얘가 마이너스면 얘들이 1위화라고 당길 테니까 그래서 전화의 부호는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옳은 설명 보자. 오른 설명. A는 양전하이다 그치? A는 플러스의 전화를 띄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전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어, 지금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니까 이걸 통해서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A가 C에게, A가 C에게 저리가라고 힘을 주고 있어. D도 C에게 저리가라고 힘을 주고 있어. 그치? 어, 그러면 A하고 D가 봐봐. B는 대신에 C를 1위와 라고 잡아당기고 있지. 그치? 왼쪽으로 가해지는 힘의 총 크기가 어때? 요거, 요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A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요거 두개 더한 힘하고, 요거랑 같은 거지. 쌤쌤인 거지. 그러면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보다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A가 C에 작용하는 힘이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근데 거리를 보면 B가 더 가까이 있거든. 그치? 가까이 있는 B보다 멀리 있는 A가 더 큰. 힘을 준다는 건 A의 전하량이더 크다는 얘기지. 자, 참고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서 쓰잖아. 뭐, 떨어지고, D도 표시돼 있으니까, 뭐, D라고 하자. D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서로의 전하량의 고배는 비례해. 음, 이게 의심되는 사람들은, 뭐, 요새 식간 한번 써줄게. 이게 왜 맞는지를. 자, 먼저, B가 C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는, 자, B가 C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는, B, C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쓸게. 자, B, C 사이의 상호작용하는힘의 크기는 콜롱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 제곱이 될 거고, 각각의 전화량 모르니까 그냥 Q, B, Q, C라고 할게.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그치? 자, 그럼 A가 A, C 사이의 상호작용은 하힘 똑같은 방식으로 콜롱 상수 K에 떨어진 거리가 4D 제곱. 그치? 2D만큼 있으니까 4D 제곱이 될 거고. Q, A, Q, C가 될 거야 A, C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그치? 이거는 A와 C 사이의 상호작용이 근데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빔의 크기가 그치? 음, 그러면 D제곱, D제곱, K, K, Q, C, Q, C 공통 날리고 나면 아, 전화량은 누가 더큰 거구나 A 전화량이 C, B보단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거 바로 비교할 수 있겠지? 음. 굳이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전화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면 안 되고요. A가 B보다 큰 거다. 그쵸? 자, 마지막 뒤에서 뭐 물어보는 거니? 나의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어,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얘가 받는 힘의 크기하고 비교해서 크냐, 작냐? 아. 어. 자, 그러면 C가 힘을 어디로 받아? 지금 위에서 봐봐. 위에서 B가 당기는, B가 왼쪽으로 당기는 요 힘이 더해져서 0이었거든? 그러면 이게 사라지면 여기서 C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이쪽으로 힘을 받잖아, 그렇지? 즉, A가 C에게 처리가라고 밀고 D도 A를 아, C를 처리가라고 미는데 이거 두개 합해서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A, C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렇지? C가 D로부터 받는 힘보다 C가 A로부터 받는 힘이 더 어떻다는 얘기야? 더 크다는 얘기잖아. 음, 힘은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이해 되겠어? 어차피 A가 D에게 주는 힘과 D가 A에게 주는 힘은 서로 크기가 같아. 작용과 반작용 관계니까.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A하고 C, 즉 C가 A에게 가하는 힘과 C가 D에게 가하는 힘을 비교하면 되잖아. 그렇지? C가 A에게 가하는 힘은 A가 C에게 주는 힘이고 C가 D에게 주는 힘은 D가 C에게 주는 힘이지. 그렇지? 그런데 누가 더큰 거야? A가 C를, 즉 C가 A에게 가는 힘의 크기. 요게 얘보다 더큰 거지. 그렇지 그러려면 A의 작용의 전기력이 어떻게 해서? 더 커야 되겠지. 이해 되겠니? 음. 그래서 나의 A의 작용의 전기력보다 D가 더 크면 안 돼. 작지 A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기억이 옳은 설명이 될 거다. 그러면 음. 1번이 정답이 될 거야. 자, 19번 보자. <웃음> 음.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 중심에 형성하는 자기장이 어, 세기비가 1대1에 B0, EB0. 그렇 근데 방향은 또 반대래. 그럼 방향이 반대가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야. 여기가 나오는 방향으로 비제로 나오는 거 항상 플러스로 잡아.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비제로가 e,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비제로인데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비제로이거나야. E, 그렇지? 요 경우밖에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나가 이런 거죠 나는 어떤 모습이야? 다른 조건 다 똑같이 Q만 치운 거야, 이만. 얘를 치우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요게 맞다면, 요게 맞다면, 요거, 요거 조합이라면, 여기서 얘가 제거되면 이렇게 될수 있겠니를 먼저 보는 거야. 오케이? 얘는 뭘 만들어? 무조건 들어가는 거 만들지. 이렇게 A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 만들어. 그래서 원래 플러스였는데, 요거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는 게 제거되면, 이게 제거되면 이렇게 될수 있겠냐는 거야. 이게 이해가 잘안 되면 거꾸로 가봐, 여기서. 여기서 Q를 추가해. Q가 추가됐어. 그렇지? 도선 Q에 전류가 흘러. 얘는 뭘 만들어? 여기다 꽂히는 거 이거 만들 거란 말이야. 요 상태에서 요거 추가되면 꽂히는 거니까 이게 더 강해지겠지. 이렇게 반대 방향 플러스가 될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렇지? 어, 따라서 이건 아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뭘로 나오는 방향으로 E, B, 제로가 형성돼 있는 거야, 그렇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도성 Q를 딱 올려놓으면 얘가 이렇게 꽂으니까 이렇게 얼마를 꽂아? 몰라, 얼마를 꽂았어? 그래서 얼마 된 거야? 들어가는 거 B, 제로된 거야, 그렇 그러면 아, Q가 A 점에 형성하는 자기장은 어때?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 이렇게 변한 거니까 Q가 추가돼서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지? 어,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 세기는 얼마가 되는야 된다? 삼비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P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돼? P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P가 만드는 건 P는 아래쪽으로 흐르잖아? 그러 나오는 방향 만들겠다, 그렇지? 나오는 방향인데 Q하고, 도선 Q하고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반비례, 전류 대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전류 비대로 해서, 얘는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비제로를 만들 거야. 그쵸? 음. 그럼, 아래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 아래 흐르는 전류는. 다 더해서 마이너스 비제로된 거잖아. 다 더해서 마이너스 비제로다 더해서 마이너스 비제로 그럼, 뭐 돼야 돼? 아래 흐르는 것도, 아래 흐르는 전류는, 나오는 방향으로 비제로 만들어야 돼. 그럼, 원형도선 일단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 나오는 방향을, 중심에서 나오는 거 만들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아, 유도전류. 흘러야 될 거다. 그렇 어,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흘러야 될 거야. 자, 그럼 필요한 거다 고른 거 같은데? 옳른거 골라보자. 가에서 Q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 의한 자기장 세기의 3배이다. 그렇지? 3배 차이라는 거 맞지? 이건 뭐이 조건 따져 보지 않아도 당연히 알수 있는 거고. 세기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 나에서 P와 R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에서 여기서 어. 나에서 P와 R에 의한 합성장, 요거 없는 거잖아. 요거 없을 때는, 그치, 나오는 방향 돼야 되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아니야.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될 거다. 아래 흐르는 자기장의 세계는 B제로이고, 방향 나오는 거. 그치? 세계는 B제로 맞네. 기억과 디금만 옳은 설명이 될 거야.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 20번 보자. <웃음>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보존이죠. 어, 여기서 물체를 낳대 그랬더니 쭉 내려와서 쭉 운동하다가 요 구간에 마찰 구간을 지난데 그치? 음. h2 높이만큼의 마찰 구간을 지나치게 되고, 그래서 r점에 이른 뒤에 정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었으면, 어디까지 갈수 있어? 원래 출발했던 높이 p점까지 갈수 있겠지. 바로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 그치? 그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큼, 잃어버린 에너지, 요만큼의 중력 포텐셜에 해당할 거야. 이게 얼마인지 잘 몰라겠어. 그치? 어쨌든 요만큼의 중력 포텐셜을 얘는 잃어버린 거야. 가는 과정에서. 그치? 그거 하나 알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여기다 놨다는 얘기잖아. 그냥 이기점에 가만히 놓게 되면은 얘가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서 이렇게 마찰 구간을 다시 한번 지나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또 Q점까지 밖에 못 갔대. 그치 근데 이것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그렇잖아 얘가 에너지 손실이 없었다면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없었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요두 그림을 합쳐 볼래 여기서 출발한 녀석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밖에 못간 거야 그러면 아래서 출발을 시키면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손실 되는 거야 요 높이 차만큼 요만큼의 중력 포텐셜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했겠지. 그치? 결과적으로 얘는 실험 자체는 여기다가 하나 놓고 아, 여기서 멈췄네? 확인. 그 다음에 또아래다 놓고 어 여기서 멈췄네? 확인.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그냥 쭉 갔다가 여기서 멈췄다 다시 오는 과정이라고 하도 무방하지. 그래서 왕복이라고 생각하면 왔다 갔다. 가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손실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뭐다? 이거라는 거야, 그냥. 그치? 전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구나. 두 번의 갔다. 가... 딱 오는 과정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바로 이거다. 이만큼의 역학적인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그러면 작용해서 얼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있었는지를 한번 따져볼 거야. 가속도가 주어졌어. 그렇지? 가속도의 크기가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가 3A, 여기가 A래. 음, 항상 가속도 하면은 머릿 속에 떠오르는 건 알짜힘 이런 관계 떠오르잖아. 자, 빗면이니까 자, 빗면에 있다. 자, 가에서는 얘가 올라가는 중이야.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야. 항상 빗면에 있는 물체는 빗변 방향의 성분힘을 받는다고 했었어. 근데 요 힘은 보존력이라서 물체의 에너지에 변화를 주지 않아. 전체 총량에 변화를 주지 않아. 음. 자, 그리고 마찰력은 운동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찰력이 어, 다른 데로 할까 이렇게 마찰력이 또 있는 거야. 그 힘이 모르니까 내가 라지에프라고 할게. 그렇지? 이게 올라갈 때 모습이야. 가 과정이야. 자, 나 과정은 이제 내려올 때잖아. 그렇지? 나 과정은 내려올 때인데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 마찰력은 운동 방향에 반대로 작용해. 그래서 이때는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그리고 빗변 방향의 성분이면 여전히 이렇게 있을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가속도와 여기서의 가속도의 비가 3대 1이다. 이게 나 상황이잖아. 가속도의 비가 3대 1이다. 그러면 R자 임의 비가 3대 1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같은 방향의 힘이지 F 플러스 F가 될 거고 그렇지? 여기는 F, 마이너스 F가 될 거야. 그렇죠? 같은 방향, 아니야 3대 1이니까 이렇게 같으면 안 되지 요거의몇 배? 3배하고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3F, 라지 F, 마이너스 3, 스몰 F가 될 거고 자 넘어가면 2F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4, 스몰 F가 될 테니까 아, 마찰 구간에서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뭐다? 빗면 방향 성분이면 몇 배구나? 두 배구나 이거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치? 참고로 이 빛변방향의 성분임의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정의된다 했어. mg, sine, t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하진 않을 거예요. 크기만 나는 따져볼 거야.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떤 쪽으로, 운동방향의 반대쪽으로 ef라는 크기에 뭐가 작용한 거야? 마찰력이 작용한 거야. 요거. 오케이? 자, 요거를 조금 보기 쉽게, 희들 보기 이미지로 보기 쉽게 다시 그려줄게. 다시. 조금 크게 그려 보자. 이렇게. 자, 올라가고 있어. 마찰 구간이야. 마찰 구간이야. 올라가고 있어.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힘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야. 그렇 자, 근데 힘이 두 개야. 하나는 마찰력.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는 마찰력이고 또 하나는 중력의 빗변 성분이야. 그렇 중력에 대한 빗변 빗면의 작용하는이야. 빗변 성분, 빗면 성분임이야. 그지 자, 요 힘의 크기를 내가 아까 F라고 했잖아. 그럼 마찰력은 얼마 된다고? 2배 EF가 된 거야. 그래서 올라갈 때는 3F의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야. 근데 내려올 때는 반대지. 내려올 때는, 자, 내려올 때 상황을 보면 얘가 이렇게 운동할 때 빗면 방향 성분이면 그대로 이렇게 F거든. 그지 근데 마찰력은 운동에 반대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마찰력 EF가 작용을 한 거야. 그래서 알짜 힘은 F가 된 거지. 여기서 알짜 힘이 3F, 여기서 알짜 힘이 F. 그래서 가속도의 B가 3대 1이 떨어진 거지. 여기까지 이해 됐니?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거야. 결국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손실될 수 있어? 외력이 작용할 때. 그렇지? 비보존력이 작용했을 때. 어, 물론 보존력, 비보존력이라는 얘기가 좀 어렵게 들리거나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 오직 중력만, 오직 탄성력만.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종류의 힘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돼야 돼.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힘이 관여하고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녀석. 마찰 구간이 버젓이 존재하잖아. 그럼 마찰 구간에서는 당연히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의 마찰력을 받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왜 이쪽이 더 큰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속력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 A의 속력은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둘다 줄었어 그러려면 내려올 때도 속력이 줄어들려면 위쪽 운동의 반대쪽으로 알짐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야 알겠지? 가속도 에비는 3대 1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결국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마찰력이 일을 한 것만큼 뭐가 발생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 이 구간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구간거리가 X라고 가정을 하면 EF라는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해서 얼마큼한 X, 이동거리 X만큼 작용해서 총 EFX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올라갈 때도 마찰력은 EF로 X만큼 내려올 때도 마찰력은 EF로 똑같이 X만큼 작용을 했을 테니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즉 마찰력이 한 일이야. 이만큼 에너지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같은 크기의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도 아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손실된 역학적에는 서로 같다라고 조건을 준 거지. 그렇죠? 같죠. 얼마로 같아? 요걸로 같아. EFX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걸 따져보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면 마찰력은 이 f 인데 빗면 방향의 성분이 fzf이고 이자식 요자식은 m g 사 i 세타로 정의되는 힘인데 이 힘이 물체에 하는 일은 얘가 하는 일은 물체 역학적인 변화를 좋아 줘, 안 줘? 이건 중력의 빗변 성분이거든. 자, 중력이 요 마찰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요 f라는 빗변 방향 성분임에서 물체는 미끄러져 내려올 거야. 그렇 그래서 중력의 빗면 성분 힘을 스모래 F라고 하면 이 힘으로 요만큼을 끌어내리는 일을 하겠지.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중력이 직접 이 e 높이만큼 끌어내려서 한 일과 어때? 같지. 그렇이 빗변 방향의 성분 힘이 요만큼을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한 일의 양이나 그냥 여기서 떨어뜨려서 중력이 h만큼 떨어뜨리는데 한 일의 양이나 똑같지.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그렇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 빗변방향의 성분임 F가 얘를 여기까지 끌어내리는데 또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때 얘한테 해준 일의 양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요 높이 차에 해당하는 중력이 한 일의 양과 같다는 얘기야. 이해 되니? 그래서 요 중력이야. 요 구간의 높이가 H2니까 결국 빗면내 성분임, 빗변방향의 성분임, 얘가 한 일의 양, 얘가 한 일의 양 FX, 아까 구간거리 X라고 했지, 이거는 뭐랑 같다는 거야? Mg,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gh2와 같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아 이게 이거면 손실된 에너지는 이거몇 배야? 두배잖아그치 어, 2Mgh2 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갈때한 번, 올때한 번, 두 번에 걸쳐 있었구나. 갈 때도 얼마? 2Mgh 만큼. 이때 손실된 에너지 이 크기는 얼마? 2MGH2만큼의 역학적 인 손실이 있었어 갈 때, 올때두 번에 걸쳐서 각각 그치? 그럼 그 합해서 총 얼마? 4MGH가 될 거야 4MGH2가 될 거다 그쵸? 그러면 그 전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MGH1과 같아야 되니까 MGMG, MGMG 날아가고 나면 몇대 몇이구나? 4대 1이구나 즉 H1 대 H2는 얼마구나? 4분의 1이구나 라는거알수 있겠지 4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